야, 오늘 전기 막동산 무지개 오늘 2D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피디 들어올거예요 혹시? 저는 서버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하, 오늘 안건 유몽부부 축하 영상인데 아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5월이었나 4월이었나에 4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몽커플이랑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실제로 어. 예 그래가지고 그날 혹시 오실 분 네. 나는 가는데? 뭐어 그치 와? 그날 뭐 나뿐만 아니라 어. 뭐 주변 친구들을 좀다 모은 것 같아? 낄낄빠빠 야 되는 거예요? 끼고는 싶은데 아 그래? 그러면 뭐 인사할 겸 오면 어. 되지 내가 얘기를 아니, 할게 아 가도 돼요? 어 <웃음> 내가 얘기를 할게 저기 꼬몽씨에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꼬몽씨 네. 너무 인정머리 없다 꼬몽 누나한테 그럼 내가 뭐라 불러야 되는데? 욱몽씨 <목시> <웃음> 아니 아, 선, 아니 그 선긋는게 아니고 아직 말을 안났어요 그냥 그것뿐이야 아, 그래? 팀셀에서 말로키로한 사람이 파크모 밖에 없어요 아직은 나는 벌써 전우나 안지 벌써 8년 돼가지고 그치 너는 방송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냐? 나랑 하기 전부터 염비나 어. 그 2디를염두해도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이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얘기...해달라고 어어 어, 그래서 얘기를 하시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잖아 <웃음> 이건 뭐지 우리들 생각해주고 이산사 입에 너 혹시 뭐 아구창이 나갔니? <웃음> 아구창이 나갔다니? 아 저기 빼고 해라 아하단이 버르장머리 꺼러 <웃음> 버, 버르장머리 꺼러가 뭐야? <웃음> 버르장머리 <업거러>. 그러니까꺼바로친구인거렇이꺼바로의 <웃음> 친구 꺼바로오 <웃음> 친구는 또 뭐야? 나와요 거기에 꽈바라 오다 요이 녀석 아무렇게나 방송을 하다니 이 녀석 하피디는 아 근데 안오나? 마크 만들어오나? 아니 뭐 하트비트 피디는 뭐.. 요뭐 마크 만들어오나? 마크 만들어오나? 뭐 개발해오나? 음 들어왔구만 음, 음. 아니 지금 너, 내 자리에.. <웃음> 자기가 거기를 <웃음> 아니 지금.. 아웃스설정하 <웃음> 아니 지금.. 아내 자리에 지금.. <웃음> 어.. 오케이 자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유몽 부부의 축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후 아무튼 저희가 이제 유몽 부부의 결혼식도 갈 수도 있게 되었는데 축하 한마디를 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에 대한 아그을 음, 결혼은 맞지, 맞지.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일이니까요 어 맞지 맞지 아닌데 제가 아... 최모 씨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결혼 같이 쭉뛰하지 <웃음> 말라고 축하 영상이라고 지 말라고 축하 영상이라고 했다. 아아, 아. 누가 그럼 유언비어를 퍼뜨렸지만 그 사람의 입장일 뿐 저는 응원합니다. 자, 일단은 정말 결혼을 축... 일단 2D부터 해볼까? 뭘려 축하 임마 축하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행복해진다고 하니 이젠 놓아줘야겠군요너 진짜 미친놈이구나 <웃음> 사랑했어 너나 유성님 <웃음> 너 지금 미친 사람이구나 너 <웃음> 유성 화이팅! 화이팅! <웃음> 빗소리도 해요 빗소리는 진짜 어 꾸몽쓰이랑 8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웃음> 무려 8년 전에 꾸몽 누나랑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막 여기 맛있는 음. 국밥집이 있는데 언제 한번 얼굴 보면서 밥을 먹자 음. 이떻게 벌써 8년이 됐네요 누나 축하드립니다 <웃음> 진짜 그런 거를 아갈 약속이라고 하거든요 <웃음> 맞아요 근데 그때 매번 거의 한한 한 달에 한번밥한번 먹어야지 믿어라 밥한번 먹어야지 했는데 8년이 예 8년 동안 한 번을 안 먹었군요? 아 예.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아 연비는요? 친척 아빠 친구 아빠 지인 아니고 제 지인이 결혼하는 거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너 꾸멍누나랑 안 간지 진 아니야 너진 어. 아니야 진 아니야 너, 너 모르는 사람이야 어쨌든너 꾸멍누나 본명도 모르지? 조용 해! 아니 그래서 임마 축하를 하라고 임마들아! <웃음> 1호 부부이므로꼭잘 살아주세요 <웃음> 방송인 중에서 처음 결혼하신 분은 아닐텐데 나한테 이러잖아 응, 그래 어, 연비는 나한테 이로 지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래 <웃음> 네. 어. 공주님이셔 아 그리고 하피디는 혹시 축하 한마디를 전한다면요 좀 정석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 <웃음> 아 깔끔했습니다 아. 깔끔했습니다 결혼이라 <웃음> 결혼은 두 사람의 음, 혼이 나 조용히 해 하나로 맞아. 결속되는 그러한 정말 인생의 중대 야, 그런 기는뭐요로에서는 그런 먹을까? 선택이라고 볼까요? 할 수가 아, 있는데요. 야, 거기 뷔페 되게 맛있는 결혼이라는 거야? 것은 어. 이 검은 머리가 어. 팥뿌리 되도록 뷔페? 어, 뷔페 그 정말 오랫동안 어? 사랑을 하며 어. 살아가야 아. 되므로 우리 셋이 모아서 천 원짜리 구멍 모아가지고. 유성 예 <웃음> 아, 분이 정말 봉투 두껍게 해가지고. 백년해로하며. 원래 알콩 그 날콩 그, 살아가는 그, 삶. 섭봉 되는 네. 게 아니라. 대식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맞아, 그러면은 얼마를 줘야 된다? 아 와. 와 진짜 나 지금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콧물 나, 아니 눈물 나잖아. 그러면 축의금은 캐빈님이 대표해서 드리는 거죠? 유성님 방송할 때2 0만원 쌌고요. 니들들 나았어세요. 에. 그렇게 떠나지. 주면은 나도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꼬몽눈한테 도네이션 했지. 그래. 야. 이 오케이. 결혼 어, 그러니까 발표하는 그 영상에서 20만 원쏜 거야, 이지치가 그래도 그이렇게 면대면으로 그렇게 직접 는게그 의미가 있지. 바블로지 이름 책을 자닥 책 캐비티 하고. 20만 원 착전전 놓고 하면 그게 뭐 무슨 축한가? 이게 무슨 축한가? 알았어. 그러니까. 할게.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네. 지들 출기금 받는 것도 아니고 뭐렇게 적극적이요? 아니, 케빈 님그 출기금에다가 지들 이름 적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음, 거기서 비암 같은 자식, 이 사탄의 악마들아. 뒤에서. 이 사탄의 <웃음> 자식들아. 결혼 정말 축하하고 결혼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결혼은 축하할 일인데 자식 낳는 거는 축하할 일인가요? <웃음> 아, 아니요. 저희가 이제 5월인가 4월에 만나기로 했죠. 저희 꿈몽유성커플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어,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눠봐요. <웃음> 아, 그, 농담입니다. 예, 다 농담이고. 예, 행복해요. 행복한데, 이제 장르가 좀 다르다. 약간, 서스펜스, 스릴러, F, SF 그런 류의 장르에서, 이제 가족 코미디 드라마로 가는. 음, 그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좋아. 둘다 행복하고 좋은 건데, 장르가 많이 다르다. 음. 깊게 얘기하지 마. 왜 난리 나는데 그래? 어 너가 항상 어, 형이, 문제야. 에 A 형무스프레너 찍는 것처럼 막 힘들다고 지금 막. 그래놓고. 알겠냐고? 어? 어, 어야 알겠지. 너가 애랑 놀아주면서 여덟 번 부활 해봐. 어? 악당 놀이가 끝나지 않아? 악당 놀이가 끝나지 않아. 악당 놀이가. 죽지 않아. 악당이 여덟 번 죽었는데 아홉 번 쏜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도 이걸 컨텐츠로 삼을 겸. 이제 신혼집을 하나 만들어드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럼 여기 아파트 하나 올려주세요.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 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뭔데? 뭔데요? 거실에다가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꾸멍누나 음. 자캐 캐릭터, 얼굴이 바뀐 캐릭... 카페트를 깔아야 돼. 아, 그러면 그거를 비소리가 해줘, 취향을 잘 아니까. 그러면 일단 남양집으로 봐야 니까 해가 어디서 지고 있는지 보자. 여기야? 저 해는 지지 않아 저 해는 <웃음> 지지 않아 고정해야 고정해 고정돼 있어. 우리 여기 회의실에서 보이게 치는 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그 유몽 부부의 신혼집을 바라보면서 회의를 하자 혜빈님이 말을 그렇게 해도 여러분 혜빈 형 행복하시죠? 근데 나는 진짜 농담으로 하는 거고 정말 저 같은 유부남 없어요 전다 얘기하면 부러워해요 주변 친구들이 반응을 어, 해이 자식들아! <웃음> 와, 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거. 아, 근데 이거 땅 어디까지 넓힐 건데 얼만큼 크기로 하려고 그래? 몰라, 연비가 계속 넓히길래 그냥 채워주고만 있어. <웃음> 아, 난 그냥 너가 넓히는 거 같길래 채워주고 있었던 건데. 그럼 이 정도만 하고 딱 앞마당 있게해서 딱해주야 그래. 와, 이 정도면 안 작지? 또 시작이다. 또. <웃음> 디자이너 솔님, 이거 모던으로 가실 겁니까? 어떻게 가실 겁니까? 아, 저는 거실 카페트 담당이라 거실 카페트만 깔 거냐고요? 아, 네 와, 진짜 어, 그러면은 내벽을 내가 한번 맡아볼까요? 내벽을 맡는다고요, 갑자기? <웃음> 네, 그 안을 맡는... 아, 그리스 신전 올라가버리네? 아, 아. 난좀 모던하게 지어드리려 그랬더니 화려하게 가는 거야 와... 와1층 그냥 거실 박아 버리네 이걸 <웃음> 시덤으로 요즘에 또 <웃음> 느낌 있는 이 자주색 판자가 또 유행하고 있거든 자네 여기서 뭐하나 <웃음> <웃음> 너이 자식 <웃음> 이 자식아 왜 그러시죠? <웃음> 그게 당당해 전이 넓은 경치를 보고 싶습니다 아니 <웃음> 뭐 어쩌라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웃음> 삶에서 중요한 것 바로 배산임수 배산임 <웃음> 배산임수는 배산 맞지 어, 배산 이제 배를 들어 놓고 산 위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모습을 말하는거죠 <웃음> 어. <웃음> 산만해진 배 <웃음> <웃음> 혹시 꾸몽님이 캐릭터가 닌자 거북인가요? <웃음> <웃음> 그리스 신전은 좀 철거 좀 할게요. 죄송한데. 어 왜요? 아니 흰색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흰색 콘크리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벽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아 설득됐다. 휴. 어? 이거 맞나요 꾸몽님 이거 맞습니다. 맞다고 이게? 이거. <웃음> 맞다고 이거 맞다고요? 너 진짜 거야? 그냥 밥한번안 사줘서 화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웃음>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꾸벅 누나 맞아 이거 이 이거야 이거 머리에 꽂다니까 좀낫다 콧구멍은 서비스. 아, 더 이상해졌잖아. <웃음> 근데 진짜 한번 맞자. 그럼 되겠다. 집을 성당처럼 해놓고 있네. <웃음> 아니야 이렇게 아, 할 거야. 아 그치 그치 그치 어,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모던이잖아 아 맞지 맞지 어, 모던이잖아 모던 여기서 아니 나 여기서 꺾을 거야 이렇게 <웃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모던이잖아 이게 점점 나네 난해... 꺾어서 <웃음> 주전 <주저>, 주전잔가 <웃음> 저 <웃음>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K 공장인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의미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 공장이 되셔라. <웃음> 어, 이런 의미로 버버린데 그 결과물이 별로더라도 그 아가리로 때우는 형식을 이제 유몽부부분들도 이 컨텐츠를 컨텐츠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거 어떨까요? 유몽부부에게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유몽부부 신혼집 챌린지 <웃음> 유몽부부의 집을 지어라 <웃음> 가장 마음에 드는 유몽부부 집은 어, 선물해서 선정이를 드릴게요 선정이를 어떻게 드릴려구요? 선정이 꿈은 누나, 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웃음> <웃음> 그리고 원래 여러분 이런 거는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더 빨라. <웃음> 그게 우리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저러다가 대부분 용서를 못 받으면 이제 인연이 끊기는 거 아니요? 고소 엔딩. 그러면은 8년 전에 법을 사줬어야지. 역시 그거였군. 이 녀석. <웃음> 원인은 역시 그거였어, 이 녀석. 근데 막상 딱 이렇게 하니까 또 이쁜 거 같기도 하고. 음 나쁘지 않은데? 이거 프로 음, 신축인가요? 네.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아 맞아요. 요즘 미국 형님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반도체 공장 말씀이시아 그렇군요. 죄송한데 이게 용지 등록이 아직 농지라서 <웃음> 농사밖에 못 지으세요. 농지면은 여기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안 되지 않아요? <웃음> 아예 지을 순 있는데, 있는데 아 o 지을 순 있어요. r e 스마 e e 농지로 <놀람>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허가가 잘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I'm not going to go to me. i 좀 해주세요. g to 요 o to me. I'm g 요 i n g to go to me. I'm g o i n 아 to g 아 to me. I'm going to g 이게 무슨 형식의 반중이에요? 흐나 <웃음> 아, 근데 예쁘잖아. 이렇게 생긴 반층 봤음 나도 봤어 나 이거 수학여행 갔을때 봤음 야 이런거 어. 교회나 에 있어 <웃음> 아니야 그.. 아니야 그.. 그런데 원룸에 요런거 한 번씩 야, 나와 야 이거 여기 야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시고 어? 일로 올라가가지고 <웃음> 여기서 이거 듣는거 아니야 설교 아니지, 말씀 아니지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 여기는 꾸몽님방 이쪽은 유성님 방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나오고 그 요즘에 그 자취방 유튜브에 그서울에 어? 월세, 삼십짜리 이상한 복층 집. 이런 거 나올거 같잖아 지금. 지금. <웃음> 신혼집인거죠? 그지 예, 신혼집인데 그 용지 신청이 치시고. 아직 예. 농지로 돼 있어가지고. 아, <웃음> 농사를 지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농사를 어. 지으시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근데 또 인터넷 방송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송에 방해되지 않으려면 방송방이 두 개여야 되거든. 아, 서로 맞네. 그건 맞네요. 아니, 남자분들이 말해 개인방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긴다면서 결혼하면. 그러게 케빈님 개인방이요? 네,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전 들었거든요 주시면 감사하죠 <웃음> 방송방이 있긴 한데 예. 꾸몽님 방송방을 지나가야지 유성님 방송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네요 어째서요? <웃음> 어째서 그렇게 되죠? 아니 지금 유성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들이시니까 계단을 철거하고 파쿠르 점프맵을 통해서 가실 수 있게끔 어? 그거 술먹고 올라가면 <웃음> 큰일 나요 아 그래요? 네. 그 와중에 이제 하트비트는 침실을 그렇죠아 그렇죠 어, 역시 이제 야, 역시 신혼부부 신혼부부 이제 같이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 딱 하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잠을 맞이하게 되면은 불편합니다 맞아요 <웃음> 그래서 요즘에는 싱글 하나씩 사가지고 이렇게 두개 붙인대요.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 네. 스튜디오 방에 퀸 사이즈 침대 놓으신거 생각하신다고. <웃음> 예 예. 아 예. 맞아, 나도 들었어. 침대. 어, 혼자 지금... 자 거, 혼자 자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연비야, 빗소리가 말하는 농담 같은데 너가 거기 얹으면 중언이 되잖아 그때부터. <웃음> 조용히 하렴. 지금 침대 사도 되냐고 안 물어봤다고. 어. 이제 제가 스튜디오가 네, 워낙 넓어서 음... 이제 손님 방을 하나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음, 방에 하나 남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다가 놀 어? 침대로 이제 연비가 가져가라 그랬는데. 어, 가져가라 했는데, 캐브님, 어, 나 필요 없어. 살 거니까 새로. 새로 살 뭐, 슈퍼... 거니까. <웃음> 새로. 살 거니까. 은이 거니까. 싱글 남아. <웃음> 아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드려야겠는데 사도 되냐고. <웃음> <웃음> <웃음> 영상으로 먼저 알면 상당히 좋지 않은데 흐름이. 생각만 해보신다 그랬어요. 개빈님이 아 포장하는거에 이제와서? <웃음> 고맙다 어? 이상한데 이거? 살짝 얇았는데? 창고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살다보면 음.. 창고방을 요렇게 에.. 네, 만들어주고 아 여기 혹시.. 이 방이 혹시 그 방인가요? 바비타 그 죽지 않아 방? <웃음> 이런데 이제 장난감 검이 한 30개 꽂혀있게 돼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 이제 무한 루프물이 시작되는구나 <웃음> 칼들 개를 꺼내서 하나를 저한테 건네줘요. 아빤 이거 나에게 들어오는 겁은 그 상대방의 검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어 형, 잠깐 목소리 톤이 약간 격앙되는데 아, 지금. 어, 미안해. 아 좋다. 어 나름 좋은데? 어 바, 여기 어. 수영장도 만들어놨다고. 여기 이렇게 객? 회의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 어, 어 너무 좋은데? 그 우리 디스코드 방에 들어와 있진 않더라도 여기서 실제로 살고 있으면 좋겠다. <웃음> 회의 하는데 옆에 보면은 있어. <웃음> 어, 다락방 같은 요 분위기 좋네요. 여기서 이제 유성님 방송방. 음. 어, 거기가 꾸몽님 방송방이고 여기가 유성님 방입니다. 아, 방. 아무래도 넓지? 음. <웃음> 어, 원래 여기가 꾸몽누나 방이었는데, 어, 어. 어, 저 방이 더 넓어서 바뀌었어요. 아, 그렇지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 회의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겠다. 아, 되게 귀여울 것 같아.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회의하는거 보고있어 나 디코방에 들어와있지도 않아 회의 안건이 뭔지도 몰라 근데 보고있어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봤는데요 아 정말 다음번에 한번 검사 받아볼까 진짜로? 오늘의 맙동산전기무지개 유몽부부 결혼사건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노바 노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회의랑 무슨 상관인거예요 몰라